오늘은 몇달 만에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전교생이 같이 학교 가는 거는 지금 몇달 만이에요 다들 조심해서 자 갔다 와자 학교 옆에 스쿨버스도 있어요 멋지죠? 저건 뭐라 그래야 돼? 스쿨버스 아니야? 스쿨 독일은 스쿨버스 자체가 없으니까 버스를 그냥 가자 이제 버스를 이 시간에 막 학교 가는 걸로 해서 버스 회사에서 대절해가지고 막 쓰더라고 이게 있지 뭐 지역마다 해가지고 존더 버스 한국말로 치면 특별한 버스 해가지고 1년이 얼마 내고 타는 것도 있고 철원 버스는 학교같애, 학교같애 저런버스는 거의... 아, 몰라, 말이야 오늘은 우리 집 귀염둥이를 위해서 돈가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돈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집을 내고 예전에는 돈가스를 만들 때 칼집을 안내고 그냥 망치로 두들겨서 이게 넓혔어요 근데 망치로 두들기는 것보다 이 칼집을 내니까 돈가스가 훨씬 잘익더라고요 양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양념할때 너무 많은 양의 양념을 하지 않아요 소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르카루는 많이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뒤에도 하고 한 개는 앞뒤로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 위에서 싸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요. 아이가 너무 짠 거는 싫어하는데 자, 이제 반죽을 했으니까 고기에다가 튀김을 입혀야겠죠.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전분을 묻혀요. 그래야 튀길 때 폭발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분을 고루고루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밀가루를 <웃음> 밀가루를 이렇게 고기에다 입혔어요. 그랬더니 왜 뜬금없는 카타이가 나왔나 싶으시죠 어, 저는 그 슈퍼에서 마트에서 파는 빵가루하고 이 일반 식빵하고 섞어서 써요 그러면 어, 향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섞게 됐는데 음, 한번은 못그 모든 빵가루를 갈아서 해보고 한 번은 그냥 파는 것만 해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은 파는 거하고 생식빵하고 섞어서 하니까 제일 맛있었다 하지만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짜잔! 계란은 왜이통에다 하냐면, 아, 유독 계란이 그릇에 묻으면 냄새가 나요. 그러니까, 계란만 고기 사갖고 온 데다가 풀어서 제가 입혀요. 그리고 오늘은 이 계란 물 만들 때, 전분에다 넣은 이거 고기를 계란물에 일단 입혀야죠. 고루고루 고루고루 입혔으면 빵가루로 입수. 그러면 이 빵가루가 빵가루가 이게 튀길 때안 벗어져요. 안 벗겨지니까 튀기기도 좋고 아주 훌륭한 돈가스가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유학할 때는 이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겨울에 가스를 안 키고 살았어요. 남은 빵가루는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보로보로 남아있죠. 전기를 전기는 키는데 가스는 못 키요. 못 키고 살았어요. 왜냐하면 가스 값이 너무 비싸니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. 뭐 어, 예전에 뭐 한국에서 어, 대학생활할 때한 어, 달에 막뭐 5천 원, 6천 원씩 나오는 전기값 많이 나와야 아, 가스값 많이 나와야 한 2만 원 나오던 시대였어때 살았었는데. 어우, 외국을 나가니까 한 달에 10만원 가까이 써야 되는거 야 10만원 넘게 그래야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안 쓰고 가스값이 1년에 한번 막 이렇게 꽁갈려라 그래 가지고 이탈리아에서는 그막 음, 썼던거 토탈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아 어, 정신없죠 그래서 가스는 그렇게 안 쓰고 그 어떻게 했냐면은 전기담요 전기장판 담요 말고 장판 만 키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나마 유일하게 쓰는 게 텔레비전 전기장판 불 이렇게만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전기 가스 가격 올라가지 말고 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저기를전기값 가스가 너무 비싸요 <웃음> 그리고 일단 그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봉투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다 넣을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숙성이 돼서 조금 더 숙성이 돼서 좀더 맛있어 져요 이게 그날 먹 바로 해서 먹는 것도 맛있는데 다음날 먹는 것도 냉장고에서 숙성이 되면 좀 맛있어요 그럼 좀 이따가 이제 굽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유채꽃 기름으로 돈가스를 튀겨 보겠습니다 유채꽃 기름 참 싼데 응? 난 싫어 음. 그래서 야, 기름이 멋지네. 탁! <목소리도> 그러면 다시 앞으로 손 내밀어봐, 이 정도. 와돈가스에다 카레라이스 밥을 얹은 아들의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